나의 때를 위한 응답의 날개짓 예. 사람에게는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날 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무엇을 하느냐 날개짓을 하면 돼요 날개. 하늘을 나는 날개 할렐루야 신명기 3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를 너풀거리며 날개짓을 시킨다. 너를 훈련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통을 독특히 당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젖을 먹여주고 똥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애지중지 키우는데 감각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되지 않을 때는 부모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그 시대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때 내가 적절할 때 어떤 변화를 해야만 하는데 내가 변해야 살고요 내가 변해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을 때는 환경이 먼저 앞서갑니다 환경이 확확확확 확확확확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데 시대가 바뀌는데 내 사고방식과 습관과 내 믿음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내 믿음이 현장에 맞게 써먹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부분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많은 방식에서 어떤 일이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고민이 돼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 선생이나 어린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줍니다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러면서 자꾸만 자꾸만 이야기해요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매일매일 일기에다가 주제를 써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써올 주제를 생각하면서 일기를 써와라 그래요 전에는 오늘 뭐했다 오늘 뭐했다 뭐했다 뭐했다 그래서 반성한다 이런 일기를 쓰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들이 담임선생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선생이 아이들을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내주는 거예요 오늘 뭐 했니? 밥 먹었니? 이런 주제가 아니고 오늘 주제 일기 다 적어라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써와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주제를 어린아이한테 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생활 때 굉장히 좀 과한 생각을 많이 해야만 쓸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썼어요. 아빠, 내가 선생님이 일기 써오라 그래서 이런 주제로 내줬는데 내가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글을 쓰는 걸로 선생님하고 약간 그, 이렇게 답글을 서로 막 답글을 쓰는 열정이 붙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얘는 개척교에서 우리 가족 네 명이서 맨날 배운 게 그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이 올때그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기를 비교적 간단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또 답글을 썼어 요셉봐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니? <웃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다 선생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답글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다음 가리는 쩜쩜쩜쩜 그렇게 답글을 쓴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거치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발전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꿈과 비전과 무엇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자꾸 생겨요 열망이 생깁니다 능력에 대한 탐구도 생기고 갈구하는 마음 열정 사모함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과 믿음이 플러스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현실은 보면 그런 것고좀 많이 동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언 일을 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그런 일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고 책임질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하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낙오될 수도 있고 좌절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반대로 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점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성공 요인이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 박사 그 원자폭탄 원리를 만들었던 사람 또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던 생각했던 사람이 왜 당신에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 내 사진에 성공은 없어요 나는 좌절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성공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런다면 나는 좌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좌절이 성공의 한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이 했는지 누군 유명한 성인이 했는지 간에 사람은 실수와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도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강해지고 의지적으로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특별히 저희 인수가 너무 적었다 10일 전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두기와 같다 너무너무 적었어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이방의 객이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 방황하면서 팔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밟히면 <웃음> 밟피면들어다니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거고 겁탈 하면 겁탈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셨어요 그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물질로 지배하고 할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그들의 근성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좀더 좋은 환경에서 배불리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에 먹고 있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도 괜찮아 애국사람들이 노예가 돼도 괜찮아 벽돌을 구어도 괜찮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흙을 이렇게 이기며 채찍을 맞으면서 그래도 괜찮아 두드겨패도 괜찮아 그렇죠 배불리 먹으면 돼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쉬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배불리 먹고 쉬고 잠재도를 짜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애국, 애국에 있는 애국 백성들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백성들이 부러워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종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종을 하나님이 손 떡에서 훈련시키는데 자기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야곱의 열다들 중에서 여러 번 자들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것 어떻게 기가 막힌 환경에서 형제들이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중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구레에 던졌다가 나중에 유다가 유다와 르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장사 에서의후손들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은2 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죽지는 않지만 형제들의 배신으로 팔려오는 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 땅에 영영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은 한 사람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들의 민족이 되기까지 상태를 설명하고, 고난을 많이 당고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셔도. 그 선지자가 만들어지고, 기름 부은 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시대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에게는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훈련, 순종을 직접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것은 이제 나중의 문제고 정신적인 훈련, 마음의 훈련, 깨닫는 훈련, 또 몸이 따라가서 의지를 결단하고 움직이는 훈련. 제일 피곤하고 힘 견디기 힘들 때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어 베드로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 너다 부인했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기 어려운 그때를 주님이 상기시키면서 베드로가 소명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 전복적으로 믿고 따라갈 때처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바다에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훈련이 덜 됐구나.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게요.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던져라. 이때는 물고기를 세어봤어요. 1신쇠마리그 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육체로서 육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지 아닌지 훈련 받는 거예요 강연한 훈련 의지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 몸이 따라가는 훈련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혼적 육적 훈련을 받았어요 <웃음> 중간중간에 잠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는 기름구미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잠깐 받았지만 영적인 훈련보다 말씀을 듣는 영적인 훈련 주로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달아지는 훈련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인 강력한 역사는 성령받고 나서 주로 많이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육적인 훈련도 필요해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조직을 통해서 훈련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한국 교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큐티로 이런 훈련은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음과 능력이 많은 그런 훈련은안 되어 있어요. 훈련의 성격이 더 추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기술 쫓아내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능력 행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과 강력한 역사의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 분위기 질서 체계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스의시아들이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귀에 못이 바뀌도록 들은 게 있어요 귀에 못이 바뀌도록 들은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불편함에 대해서 배우질 안했다 아직도 너희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서 편한 위주의 삶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 성령 받고 나면 너희들은 완전히 영적인 사도로 바뀌어질 텐데 지금은 제자라면 너희들은 사도가 되어야 한다 당대함에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의 현장에 대한 두려움이 안 되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그런 훈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진짜 진짜 영적인 불편함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시아버지와 누구? 며느리, 시아버지, 아들, 부부, 어머니, 이들이 막 붙잡, 붙잡, 붙잡, 틀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주름이 던지시는 불 때문에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불편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 그냥 교회에 나가서 불편함 없이 부담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신앙 생활하는 영적 교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른 교회 청년들을 만나면 절에 우리 교회 같이 있었던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오지만 가서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럼 얘들 술 먹어요 어? 술 먹고 포도주도 먹고 어떤 이는 담배도 피워 그러면 신앙을 논해 어떻게 어디 교회 나가니 우리 어느 교회 나가 영적인 교회야 그 교회도 훈련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뒤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소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데,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면, 교회에 나가면, 죄에 대한 설교는 거의 안 하고요. 말씀을 듣고서 편안함을 느껴. 말씀을 듣고서 불편함은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안 느끼고, 교회 갈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다 위로가 된다 어린아이 우는 아이 젖 주는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받고 세상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말씀을 위로받고 눈물찍 콧물찍 흘리는 그런 스타일의 눈, 의뢰를 받는대야 그리고 또티브서또술 먹고 담배도 태우고 그런 신앙이 개판같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 정지하지도 않고 응? 그런 사람들이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난단언컨대데 절대로 천국못 간다 절대로 천국 교회는 죄를 추적하는 곳이고 교회는 내 죄가 지적이될 때마다 통렬하게 회개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죽어야 돼 바울이 그러지 나는 매일 죽노라 좁은 길을 안 가르치고 좁은 문을 안 가르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게 넓은 문만 있는 거지 성령 받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져요 내가 너에게 희 화평을 주러 온줄을 생각하느냐 화평을 주러 온줄을 생각하느냐 내가 너게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을 던뜨는데 불이 안 붙은다 한 집에 다섯이 있는데 다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조금 덜 영적인 사람 깊은 영적인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이 생겨요 영적인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기적인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으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다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이고 나중에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게 강력하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유명해 우리 교회는 크게 지었어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아주 좋아 조직 행정도 아주 좋아 우리 교회는 건축했어 돈 많이 들어서 건축했어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정말 멋진 성전 멋진 교회로 상을 받았어 사람들이 많이 와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야 우리 교회는 성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순복금이야 우리는 장로교회야 우리는 침례교회야 그런 것 가지고 어제 교회 교세를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그게 교회를 가늠하는 첩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장로교 합동이냐 통합이냐 대신이냐? 장신이냐? 뭔신이냐? 큰신이냐? 작은신이냐? 긴신이냐? 합전은 합신이냐? 막 그런 거 안다니 그건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교회의 본질과 주림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년 됐다 우리 교회는 몇년 됐어 목사님이 어디 갔어? 안식년 갔어? 교회를 비워두고 안식년 갔어? 우리 교회는 여름 되니까 다 놀러가라고 새벽교도 없앴어 명절날에 집안가라고 다들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집에 다 보냈어 새벽에도 안하고 없애버리고 왜? 목사님도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목사님도 형제들 을 만나서 고스톱 치고 뭔 뽕이야 뭐야 그거 600 치고 고스톱 치고 형제들 을 만나면 팡. 제가 형제들 을 만나서 형제들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만나면 짤짤이 했어요, 명절날 <웃음> 얼마나 재밌어? 이찌디이삼갔다 디비 디비찌삼 같다? 디비삼 이찌 갔다 옛날에 일제의 잔재야, 그게. 그걸 하는데 얼마나 챙겨놨지? 조카들이 보는 내서 대머리, 대머리 몇 명이? 어머님 모시고 가이바위보 하나빼기 가이바위보 하나빼기 밤새도록 그 짓을 하면서 맨날 삼박 4일 2박 삼일 연휴 때 그거 하는 거 형수님들하고 막 하면 스트레스가 목해 못한 것도 속상해질 때 그래도 막 음식 만들어서 막 뱉어지게 먹고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거야. 조이 비워두고 하는 거야. 하... 가면은 세배돈도 받고, 애들이 1년에 한번 그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안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심무룩 오게 하 명절날에는 때때옷도 있고, 한복도 있고, 명절날에 새 신발 새옷다 입고 찾아다니면서 응? 큰아빠 작은아빠 둘째 셋째 하면서 세배만 해요 돈이 얼마나 많아 근데 부모가 안 가버리니까 얘들이 이제 아빠 큰아빠 집에 안가요 안가 왜 안가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나도 몰라. 근데 여기서 하실 거야. 가다가 이제 안 가고 교회에서 처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집 집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나. 야, 김목사, 빨리 안 와. 네가안 오니까 재미없어. 여러분, 제가 재밌게 생겼나 봐요. 생겨도 뭘 헐어도. 우리겠테뭐어꼭코미트 이런 데가 헐어 잘생긴 얼굴이 막 개차박이 나왔잖아 네가 와야지 재밌지? 형님 나못 갑니다 우리 작전기도 있습니다 야 무슨 작전기도를 명절날 해? 작전기도 합니다 일부러 명절날 안 가려고 작전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절날 안 가려고 작전기도 하는 게 아니라 명절날 끼게 해가지고 40일 작전기도를 해버려요 또, 여름 되면 어디 놀러 몇번다니다가 놀러가지고 막 허벌나게 막 지어뜨고 싸우니까, 이제는 명절날, 여름에 막 백일작지 기도를 해버려요, 그냥. 7월달, 8월달에 이렇게 그막 피크잖아요. 그럼 우리 형님들이 막, 와, 교회로. 왜? 아이들이, 친구들은 다 캠핑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만 안 가니까. 교회 와서 봉고차 있는 데가 나밖에 없으니까 막 와가지고 살살 꼬셔요. 근데 또 사모님도 잘 믿음을 시키다가 그럴 때면 마음이 약해져. 여보, 목사님, 생전 여보다 그러지 않다가. 목사님, 말도 이상하게. 목사님, 목다님이라 그러네. 목사님, 아, 어, 가자. 정산에 가지. 거기, 정산 아우라지겠는데? 거기 에 가냐. 아, 어, 얘들이 가고 싶대. 아, 파, 가요. 목사님, 갑시다. 형수들이 그러고. 안 갑니다. 목소도 낭낭낭낭하고, 낭낭낭고 가면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일날 저녁 때 그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갈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밤 12시까지 막 가족 4명 밖에 없는데, 4천 명이 모였다. 4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막, 주야 할렐루야! 주님이 더 역사하셔 근데 뒤로 와가지고 문 열고 서 있어 빨리 끝나고 가자고 <웃음> 미치겠어 근데 가자고 하는 그날에는 꼭 주님이 더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크리스 전사한테 내가 크리스... 외국가가지고 오늘 좀 내가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허리가 아파니까좀 일찍 끝날게 30분 소개할게 목사님 나안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 새벽 5시까지 해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결국에는 가자 그래서 교회를 비워두고 문도 잠그지 않고 갔어요 그에 갈때 형님 뭐 준비해요 뭐 준비해요 어 동서 그저 어, 불판 있잖아 불판 부르스다 게스해 가지고 부르스타 그거 하고 어 밀가루 거기 가서 부침기 그 방안 입는 거 가지고 밀가루에다 부침기 하면 너무 맛있어 골뱅이 잡고 또 부침기 먹고 또 골뱅이 잡고 부침기 먹고 또 미끄러지 잡고 부침기 먹고 또 골뱅이 잡고 그거 또 된장국에 가지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이렇게 하면 좋아 계획에 다 그랬어요 동서 불판이 있어? 네 있어요 아 나도 가져가는데 그래 가지고 부르스타를 세 개를 가져갔어 밀가루를 개떡이 되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갔어 갔는데 우리 사모님은요 절대 양기비 아 양기비는 좀 부정하다 양기비 물론 순남미 여인처럼 생겨가지고 절대 사모님은 건들지 않으면 사모님은 안 물어 어, 건, 건들지 않으면 그런데 그 형수님은 목사 뭐그 사모님이시기도 한데 성질이 막우라다라다라라라 사람을 한번 열 본인 스스로가 성질이 말이에요 못 견뎌 하셔 내 느낌이 안 좋아 다가가. 기도하러 갔어 갔는데 아우라지 그 옆에 겨울물이 있데 거기 가서 갔는데 거기서 막 어떻게 대판을 싸우게 됐어 사모님 대풍이 불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부르스타 세 개를 가져갔는데 다 고장나버렸어 와 믿음을 지키려면 끝까지 지켜야지 부인이 뭐라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되고 자식이 뭐라도 가지 말아야 되고 옆에 형제 친척 누구 누구 목사님이 형님 목사님 이 형수님이 이야기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걸 무수히 체험했어요 그것 뿐만 아니야 개떡 밀가루 포물해서 부친 개당 그거 다 엎어버렸어. 엎어버리고 방한잎이 어디서 방한잎이고 개방잎이고 뭐뭐다 때려엎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립은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또 내가 또 모질지 못해가지고 올때 그래가지고 가서 오는데 남은 정 오는데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요 어.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눈물로 또방문새어고 사모님은 사모님들로그 다음날 아침에 열 찼다고 물었는데도 얼굴이 불각불각 해가지고 또 느끼는 거야 그런데 또몇년 지나면 여름에 또 환장을 하게 놀러 가자고 그러네 누가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천국에 먼저 간그 사모님 막내 오빠, 응? 응. 식구들 다 데리고 가려면 봉구차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봉구차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안면도로 놀러 오고 가자, 안면도. 서산 안면도. 그래서 또 갔어요. 가는 날, 주님,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가기로 해놓고 내가 안 가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야. 왜 온다고 그러니까, 주님 태풍이 미리 좀 오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풍 안오태풍좀 빨리 오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차가 지금 어디 놀러 간다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7시다 마무리, 7시에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밤새, 또 태풍, 또 놀러 가는 날은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인천에서 서울 옥동까지 가야 돼요. 너무너무 기도가 잘 돼서 철야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 잠자는데 12시까지 잠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되는데, 전화가 불나는데, 갔어. 사모님, 집, 집 앞이 여기, 옥송 당신 신정집이 여기인데, 장인, 장모님, 오빠들 둘, 그 가정들 다족카들가 준비했는데, 우리가 가야돼 사모님, 나 사이 하나인데 지금 들어가면 나몰매맞아 죽어. 그러니까 당신이, <웃음> 당신 먼저 들어가. 당신 받아. 위험한 데는 여자가 항상 먼저 가는거야. 눈을 뜸이라서 내가 아, 내가 어떻게 뭐, 같이 들어가야겠다 무슨 소리야 가서 분위기를 좀잘 맞춰놔 그때 내가 쏙 들어가지 그래서 사회자식은 개자식이라는 거야들어갔어 <웃음> 들어가고 나서 그 뒤에 가가지고 내가 뻐꾸뻑꾸 뻐꾸 하던 그자리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인 영감님하고 오빠하고 지금이 <웃음> 메시지 나때우치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빡빡 하면 난 죽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나이 사모님이 막, 사모님이 그때 울었지? 독해서 울지도 않아, 강 씨는. 또 오빠가. <웃음> 그 내가 또 그런 데다가 막 기어들어가지고. 사이자식 개자식 왔습니다 아유, 아버님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님 죄송해요 우리가 체력기도 밤새도록 늘 하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잠들었으면 죄송합니다 또 인천이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래서열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가시죠 지금부터 가시죠 그래가지고 안면도 갔어요 안면도 가는데 안면도 가서 모래사장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천막도 해놨는데요 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불고 바람이 바도를막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천막 쳐놓은 게 그게 날아가 버렸어 막 쓰러지고 아무리 해도 안돼 내가 속을래 옘벡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인승 스타릭스 차 바퀴가 막 빠지는 거예요 모래 속으로 물 들어오지 불을 해도 안 되지 빗 쫄딱 맞고 해도 안 되고 환장해 환장해 그래서 안 죽을 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레카차가 와서 그걸 끄집어 내고 대충해가지고 후에 막 신하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갔어. 어디 막내천는 김서방 홍천이 좋대 홍천이 강원도 홍천이 좋대. 근데 홍천 하, 주님. 지난번에는 안면도 갔는데 거기는 물이 좀 약간 흙탕물이고 그 물이 바닷물이 좀 그런데 이번에는 민물로 가자 강물로 가자 홍천으로 가자. 하, 그면안 되는데. 근데 홍천은 홍천강은요 위에는 물이 엄청 빠르는데 밑에는 돌아요 이렇게 해마다 거기서 홍천강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 거기 이제 우리가 갔을 때도 벌써 두가나 죽어서 구급차 또 안전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물이 힙쓸들간 사람을 큰전에서 여자를 봤는데 인공호흡하고 그래서 깨어나지 않고 그걸 현장에서 봤어요. 얼마나 피가고난 담이 급류가 만들어졌는지 거기 끈으로 해놨는데도 아 이번에 사모님 둘째 오빠 아들 조카 그 녀석이 거기서 열아홉 살때인 걔가 물을 보면 무서워해요 근데 어떻게 물을 하다가 갑자기 홍천강에서 물가에서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확 돌아요 강원도 홍천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에서 얘들을 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 1m 2m 앞에서 갑자기 고고고고 고모부 고모부 다좀 살려주세요 물가푹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푹 들어가거든요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막 물자리 돌고 이게 점점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걔 죽을 뻔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고녀석한테 그 그런 얘기였어요 고모부 그때 고모부가 나 살려주셨어요 그래 기다려! 내가 손이 막 푹푹 들어가고 물살이 막 방금 1초도 안 돼서 쭉 빨리 들어가버려요 내가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물속 바깥에서 발로 걔 엉덩이를 등짝을 이대로 발로 찹버렸어요 발로 쳐서 물가로 팍 나오게 하고, 근데 물 속이라 그게 잘안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지? 물 속으로 팍 차고 나는 물속으로 잠수해가지고 나도 물 속에서는 위험하니까 물 바깥으로 옆으로 이렇게 수영하는 걸 이제 해병대에서는 응용 응용 포복자는 응용 수술 응용 수영이라 고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물 위로 떠서 가는 거, 요 물에 누워, 누워서 이렇게 전체가 그러면 물 속으로 안 들어 가 이렇게 급한 물살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홍천가에서 고녀석을 구하게 됐어요. 그때도 깨닫는 거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과 맞물려서 유혹처럼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놀라가자. 듣지 않는. 특히 물가에 교회가 물가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물가가 가지고 어린아이들 죽어봐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고 나면 불편한 일들이 생활 속에 너무 많이 생겨요 아 이건 영적인 일이다 이건 육신적인 일이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사건은 예수 믿는 사건은 똑같이 같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막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받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다 형통하고 잘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새로운 것을 원하셔 주님은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물론 핍박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서강력하게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내라지에 베드로가 처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를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착고를 다 풀어버리고 문이 자동적으로 열어지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기적을 초대교 성도들에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인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역구를 쳐서 일어나라 눈떠 따라와 감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람> 간수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요 바울은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고통받고 막두드러 맞다가 거기서 찬송을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한마디에 가뭄이 막 지진을 하고 움직여지면서 자기를 때린 간수들이 이수이고 구원 받게 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바울을 상처를 다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경험을 더 시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수가 바울을 때리는 그 장본인이 바울을 상처를 압해주고 예수님과 구원 받게 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32장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니까 등치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너불거리면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버렸어요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가 살은 비덕 많이 쪘는데 날개짓을 하는 것, 이 날개짓을 하는 이 불편함. 날아야 되는데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편한다면 증구하는 거야. 힘이 없어. 등치는 애미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창공에서 올라가서 던져버리는 거예그러니막 추락하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나는 날짐승의 제왕이다. 날고 싶은 본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본능이 생겨야 되고 응답받고 싶은 본능이 생겨야 되고 앞을 해서 나가는 본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하는 본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본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자 먹자 마시자 쉬자 불편함은 나하고 상관없다 불편함을 안 배우는 거예요 통통의 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통한 살이니까 물러 터져 이게 근육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잔근육이 만들어진 매일매일 잔근육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생활이라니까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찌고 통통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비만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본인이 찔리고 그래 장, 장집사는 영적 비만화는 아니야 장집사는 그냥 겉모습에 약간 부었을 뿐이지 목회자도 영적 비만화가 많고 수홍도도 영적 비만화 많고 근데 나의 때를 위한 날개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어요 불편함을 몸에 배우게 만들었어요 구덩이에 던지게 만들고 형제들이 배신을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고 싶지 쉽지 않지만 골라서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착고에 채워서 걸어서 종살이 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요 거기서또보디발장군에 팔려가서 죽도록 노동하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 또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는 거 그러니까 막 감옥에 들어가고 떨어져 보고 깨져보고 좌절감을 맛보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받,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높은 관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훈련이나 연단이나 단련이 필요해요 앞으로 주님을 하려면 육체노동을 통해서 아주 건강을 훈련시켜야 돼요 저도요 결혼하기 전까지 육체노동 육체노동 육체노동만 했어요 노동으로 노동으로 노가다로 노가다로 노가다로 달려냈어요 그러니까 정신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좋아 절대 뒤로 가서는 안돼 부딪혀보는 거예요. 부딪혀보 부딪혀보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 이거구나. 아, 약하다. 떨어져보고, 깨져보고, 좌절로는 맛보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요 할렐루야. 가만 앉아서 높은 관점은 안 만들어집니다. 같이 음. 합시다.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자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다 싹쓸여서 가져 나오게 하십니다 열두 지파 중에서 그 지파 중에서 속한 자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지파의 개인 개개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봤지 열 가지 지향 봤지 더 죽고 싶어? 그러지 않려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다 내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3 7절3 7절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하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불기둥이 인도하지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만나가 아침에 산하늘에서 내려오지 해질녘에 메추리가 내려오지 이런 민족을 누가 건듭니까? 내놔 내놓는 거에요 열 가지 지앙너 죽고 싶어? 내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은과금을 있는대로 다 풍성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동성전 회막 지은 데 필요한 성전 건축 헌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은과금만 가지고 온줄 알아요? 애국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믿는 자들 말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자들의 물질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못받아서 아까도 이제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요 반사람의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친구들이 금덩이를 가져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돼요. 용서를 해줄 때 요배 회개도 중요하고 친구들이 기도도 중요한데 그냥 가지 않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요배에 가서 요, 내가 미안해요. 철없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요배의 마음을 다 무시했어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몇개 내놓는 거야 몇개 금덩어리 그래 금덩어리 받으니까 또 어떻게 용서해 줄게 같이 해서 돈 받으면 크게 따라서 돈 받으면 용서가 절로 나온다 <웃음> 맛있는 거 선물 받으면 저절로 용서가 나와요 그죠? 엊그제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물 줬어. 그러니까 정말 사랑스럽더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동두천에서 누가 오늘 집사님 부부가 왔어. 내가 전도사 때 이제 청년으로 했던. 근데 올때 바리바리 물 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거는 뭐 아, 나한테는 내 선물 안 가져와서 사모님 것만 드립다 가져왔어. 용서가 안 돼. 사모님은 화장품도 뭐, 누워, 이거저거 하다는데, 왜내 것을 빼먹었어? 응? 또, 또, 먹을 것을 가져 왔어요. 아, 그러니까 용서가 되네, 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응답을 주실 때는 지금 당장은 물질이 보이지 않지만 물질이 잠재되어 있고 숨어있어요. 기도 속에 숨어있고 믿음 속에 숨어있고 전도 속에 숨어있고 순종 속에 숨어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야베수가 기도할 때 지경을 넓게 달라고 복의 복을 도와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한 현장에서 통달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좋은 환경에서 통달하고 가르쳐서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통달은 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장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통달 같이 고난당한 현장에서 통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실제적이어야 돼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하고 만났다. 헤어졌다. 할수 없어, 뭐. 다른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저 사람을 내가 내 남편으로 내 여자를 해올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선 껍데기만 보면 안 돼. 껍데기만 보면 헤어지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겉모습 말고 그 속에 있는 집면목을볼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기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남이 해주는 것보다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는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한다 할렐루야 고난과 연단과 단련도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실질적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기고, 피터지게 싸우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름에 놀러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빗어지고, 철학에도 하는 것이 곳이 수용하는 곳이고, 할렐루야. 명절날에 안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목돈을 주야몇 백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개척회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세배하면 기껏해야 많이 줘야 10만 원인데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게 하셔 <웃음> 교통사고 나게 하셔서 얼마 받게 하셔 얼마 830만 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기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려고도 제발 좀 교통사고 말고 너무 스라스라 하잖아요. 하스라스래. 그냥 기도하면 누가 과져서 재단에 바치고 그런 방법 좀 있지. 왜 교통사고 당하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아빠, 학원 차고 오면 나 뛰어들까? <웃음> 주우니가 별, 별 말을 다 해. 별,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들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죄가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캠핑동 가고 놀러도 갈수 있고 하지만, 하여튼 지룩기름이 잘 추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실제로 내가 해야 한다. 고난 연단 단련도 내가 직접 당해야 된다. 믿습니까? 봉사와 헌신도 내가 직접 해야 되고 순종도 내가 해야 내가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내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고요 내 것이라니까 해봤어요 순종하면 내 것이 된다 그건 내 것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자유로움도 생기고 줄수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면 여러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면 나좀 도와줘 보세요 5조원 좀 가져가 보세요 전에 내가 누가 도주면아 됐어요 그러지 않고 지금은 사모님하고 도와주면 이것밖에 없어요?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서로 같이 웃자고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받고 자기도 더큰 좋은 일이 있을 때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봉사도 내가야 되고 헌신도 내가야 되고 오늘 현재 내가 내일로 절대 미룰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번세번 번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오지도 않아 또 미래는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채워가면서 해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길었지만 같이 합시다 현해야 산다 불편함을 배우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계시 예수님께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 영혼이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이사 성령님이십니다.